현재 완료에요. 너희들 학교에서 지금 교과 진도 나가는 게 현재 완료 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자, 이거 이제 간단하게 한볼 건데, 자, 우선 먼저, 현재 완료라 게, 요게 시제, 펜스, 시제 중에서도, 자, 봐화 현재가 있죠? 그 다음에 과오가 있어요. 과거로 합시다. 과거 시대 있어요. 여기는 안다 이렇게 쭉 와서 여기가 시커매여게 현재완료. 여게 현재완료.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거 이제 복합시대라고도 얘기한다. 복합시대라고도 한다. 시대가 같이 아, 섞여있다는 얘기죠. 저. 그래서 용법을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 어, 저쪽으로 들어가. 아, 그렇죠. 불키고,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험적 용법, 한네 가지 정도 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 계속적 용법 하면, 일단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해석해요. 뭐, 뭐, 해, 와. 라는 뜻이 있어. 뭐, 뭐해 왔다.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 부사들을 연결 알아둬야 됩니다. always라든가 always는 뭐야? 늘 또는 뭐 항상 이런 뜻을 사용이 되죠. 그다음에 최근에 한때 뭐가 있냐면 recently. 이런도 하나 어, 최근에 이거 같이 쓰이는 것 중에 latey도 l 있어요. latey. l 요것도 최근에야 요즘 할 때는 이제 디지데이즈 같은 것도 있죠. 디지데이즈 디지 하면 요즘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자, 근데 대표적인 게시을 가장 많이 나온것 중에 하나죠. 씬스가 있습니다. 씬스씬스가 나오면 뭐만 이후로라는 뜻을 상상해야 된다. 뭐만 이후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현재완료 용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 현재완료가 나오게 되면 시간, 부산, 부천 거고는 같이 못 쓰여요 현재 알죠? 어거우라든가 yesterday라든가 then 그때라든가 that the time 그 당시 이런 말은 같이 못쓰입니다 그래서 어, 자 타자니 영어를 공부해 왔대. 자 타자니 영어를 공부해 왔대. h a s s t u d i e d 자 이렇게 어 장문을 해보려죠. 어 이분이 영어를 공부해 왔대. 그쵸? 어 언제? 2020년 이후로 그럼 쓰면 안 되고요. 여기 SINCE를 써야 되죠. SINCE 이런게 나오면 되죠? 좀 아까 SINCE를 잠깐 소개했는데 이렇게 2020년 이후로 영어를 공부해왔다. 요거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뭐뭐, 뭐뭐 해왔다 라고 시켜야 돼. 뭐뭐 해왔다. 그렇지? 요런 식으로 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자. 두 번째는 경험적 용법이라는 게 있다. 자, 우선 먼저 경험적 용법 해서 어떻게 할까요? 해서 어 이렇게 하겠죠. 뭐뭐한 적이 있다 또는 뭐뭐한 일이 있다라고 시키면 됩니다. 자, 이때도 물론 단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쓰니다 e v 나 n e v e 결코 뭐 아닌 이런 것들. 아 그다음에 이걸 쓰려면 once, 한번. 두 번, t 와이스 이런 거. 전에, 비포 이런 거. 뭐, 베스은는얼마든쓸수 있어요. 이거는 어, 음, 뭐, t h r 도 좋고, one h u n d 도 좋고, 백 번도 좋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면, 경험적용법을 수있다됐죠 어, 예를 들면, 타자는 결코 한 번도 영어를 공부한 적이 없다를, 영장을 다시 해보자. 타자, as, never를 더 집어넣어도 되겠죠. 어,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study, 현재와 유시에 써줬죠. 그리고 영어를, english.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before, 전에, 전에 한 번도 영어를 결코 해본 적이 없다. 단순들이 나와있죠, 이렇게? never, before, 이런 그치? 어, 그리고 현재와 유시. 해석도 어떻게 했다? 어, 결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효과 틀세 번째 이것 완료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완료용법이라고 적 해서 어, 보통 해석이 뭐뭐 뭐 했다 이런 데요. 뭐 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just 막뭐 했다. 이미 했다. already. 이런 거. yet. yet. 이미 벌써 할 때. yet. 이런 걸 씁니다. 됐죠? 어, 그래서 이것도 뭐 했다 라는 뜻을 으 하는 니까 어, 이미 이미 자뭐 하자는 이미 숙제를 다 끝냈다 as already 자 어떻게 했다? 끝냈다. 자신의 일을 마쳤다. 임무를 마쳤다. his mission 뭐 네. 이런거 임무를 마쳤다. 어, 이런식으로 finished. 이기가 빠졌네요. 여기 현지어 아저씨 나와야 되죠? 이렇게 현지어 아시에 나왔고 여기 에달왔다 그치? 이렇게 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번째 자, 결과적용법이라는 게 있다. 결과적용법은 이게 완료접법하고 구별하기 위해서요 해석을 뭐해 버렸다.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보통 이게 동사가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해구나 아니면 해플러스자 이런 거 로스트. 요 동사 요거 꼭 기억해요. 결과적법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어? 그래서 예문 한번 들어볼게. 요 어 타자는 자신의 직업을 숲에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타자는 어떻게 했다고? 잃어버렸대. head, l o w s t 뭐를 잃어버렸대요? 그의 직업을 first, 어디서? 숲에서, in the forest까지 샀다. 자, 여기 보세요. head, l o s t 잃어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잃어버렸는데 자 찾지 못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갑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찾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비교해보자. 비교. 비교는 이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타자는 어떻게 했다? lost his pulse 라고 썼어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in the p r l s e 자, 이때는 과거형이죠. 자, 과거시대가 나왔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이건 찾지 못했다죠. 이건 뭐예요? 어? 그거는 찾았는지 안찾았는지 몰라요. 이거는 찾았는지 어? 확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현재 지갑을 찾았는지 안찾았는지 몰라요. 과거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부터 과거 현재까지니까 지금도 찾지 못했다는거죠 알겠어? 이거 차이점 알겠니? 찾자. 자, 여기서 현재의 용법자 기분 개념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과거부터 현재일까지복합시제다 됐죠? 어, 요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명백한 과거사실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과 같이 못 쓴다. 그래서 아까 o yesterday, then, at the time, in, plus, 연도 이런 거어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4가지 용법만 할수 있고 계속용법과 경험적, 그 다음에 완료 결과까지 있다. 했죠 각각의 해석 방법들은 여기다가 다제수했어요 경험일 때는 한적이 있다. 계속 경법은 뭐뭐 해왔다. 완료는 뭐뭐 했다. 결과적법은 뭐뭐 해버렸다. 그리고 어, 이런 용법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부조 같은 것들. 소개한 거꼭 어, 숙지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완벽하게 현재알려야 되죠. 자신감으 현재가 있는 건 종국이 되면 그 다음에 과거알려도 이게 다 쓰여요. 그대로. 해석만 한 단계 넘어가면 이렇게 해왔었다. 이렇게 과거알려도 돼. 요 뭐뭐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뭐뭐 했었다. 뭐해 버렸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현재와는 과거는 한끗 차이다 현재와 이런 알면 과거와 이런 훨씬 더 쉽다.